아이 그러다 탈건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실속 저런 거. 일단 그런 배치를 했었죠. 어... 스프라이트. 오, 사실 있으시군요. 뭐지? 언니 어, 네 친구들이 보면 어떤 표정일까? 안 봤어요. 스프라이트. <웃음> 안 <것> 스프라이트. <웃음> 스프라이트. <웃음> 스프라이트. <웃음> 지금 스프라이트가 두 개예요. 어, 네, 아네맞어요 아, <웃음> 안 봤구나. 네 맞아. 마지막 <웃음> 세 개를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그게 방금 지금 놓으신 건데요? 네? 여섯 번째 아니었어. <웃음> 더 있단 말이에요? <웃음> 네. <그러면 웃음> 하나, 그럼 하나 아이그 마지막 거 먹어 볼게요. 오. 오. 나랑 그. 나랑데요 네. 근데 <웃음> 네, 그러면 <웃음> 이, 얘는요. 다음. 어 되게 미식가 같아요, 어왜다 똑같지? 이게 맛이 좀 헷갈려요, 근데 점점 헷갈려요. 이세개 그냥 어? 잠깐만얘 <웃음> <아니>, 나랑들. <웃음> 네? <웃음> 얘 나랑들 라니까요아 잠깐만요. 잠깐만. 잠시만, 아, 칠성 채로. 다나 <웃음> 칠성 체로를말했나 네. 아, 거요한것 <웃음> <중간한> 같아. <웃음> 그게 안 돼요 어, 그래서 h e r e g 나 o d 뭐야 이게 제옆 r e 는 o o d a 로 d there. Good and there. Good 아 n d there. Good and t h 이게 e 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닌데 또 제로가 있나요? 거짓말 치고 <웃음> 있어. 다 마시겠네. 이것도 누군가의 재롱데. 누군가의 그만 마셔요. 근데 아무리 봐도 막 여러 개 섞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죠? 아닙니다. 아니죠? 아니, 아닙니다. 막다 섞는 거 아니죠? 요즘 방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. 아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은 맛이 나죠? 다르다고요? 아. 하셔야지, 제 벌칙 하셔야제 벌칙 이거 제로라구요? 치우제로 사이날 치우신가요 <웃음> <웃음> <날> <웃음> 진짜로 n t know. 다 d o 요다 k n 요그 I 마 o 요 화장실 많이 가시겠어 t know.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야 뭐지 지금 제가 o w 성사이다 했나요? 네, 아니요 don't k 이 오케이 이제 제 분류된 된예요요 아니요? 아니요!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조에서. 구 얘가..얘가 나랑두 화장실 드리고 요 이게 나랑두고 저게 스프레이트 제로 오케이 마무리 땅땅 아, 이거 원샵 하시고 바닥 보시면 돼요 원샵! 아, <웃음> 뭘까요? 참된 방송이라면 갓볼을 틀어주는 센스 <웃음> <웃음> 자기바 보이려보시면 해요신청자분 보여주셔야죠 시선사이다 시선 뭐라고? 아 복숭아! <웃음> 시선사이다 복숭아! 칠성사이다칠성사이다지성다지성사다 네. 드시네요. 다이미다어요다지성이다 스프라이트 제로. 이이다이다이거 지성사이다. 지성사이다. 성사이다제성사이성사이다 제로 사이성사이다성사이다사이다 아, 스프라이트. 스프라이트 그냥 스프라이트. 맞요 p 요맞 t e s 아 나랑도. e 그. s 와! 두개 t e s 네요 어떻게 이걸 r i t e s p r i 요 e Sprite. Sprite. s p r i t 근데 이게 진짜 그 회사 r 에서 e 까 p r i t e Sprite. Sprite. s p r i t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콜라로 또 다시 한 번, 그죠? 네. 네. <웃음> 그럼 오늘 어쨌든 나라는 다 맞췄고요. 돌리는 두개 빼고 다, 그죠? 하신 거죠? 거의 네. 체크를 해야 되네요, 그죠? 저다 이상 맞추면 통과한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요? 네. 아 이제 민초파티가 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민초... 버추얼 이름도 모르는거니까 네, 아마 또 민초와 어, 정말 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.